어, 저희가 알 만한 캐릭터가 어, 너무 궁금해. 어, 연기 어떤 걸 하셨는지. 디지몬 안에서는 미나라는 여자 타이캐릭터도 아 했었고, 네. 제하도 했었고. 요 아, 그, 그러면 네. 그 작가님 한번 그 자막 방금 거에 띄워주시면 미나 톤으로 한번 미나. 저거 한번 고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예약상품 11월 출고 다이넥션 오메가몬 품절이래요. 아 네. <웃음> 미나. <웃음> 여러분 미나 기억나시죠? <웃음> 지금 미나가 품절이래요. 미나가. <웃음> 얼마나 좋아? 미나 좋아했어요, 미나? 아, 너무 좋죠, 미나. 어. 아. <웃음> 아니, 네. 저.